One, two, Another 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 e kind o love o n e e i n another.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n d unicorn. I v e n o v e i n g y I love a e t i r e the h e o f my story. t e r e a l e o n Oh, I s o o 공실 오염수뭐스포츠 발달했네? 선생님 다 했어요. 아침에 그래도 다들 안 늦으셨네. 환자분은 급성 간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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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 토스트입니다. 부해 아. 나더워 태원 기념 <웃음> 어쨌든 태원이긴 태원이잖아 진짜네? 그치? 예쁘다. 오오오. 아이고 싶나 저는 병원을 갔다가 장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루프탑 그레이 라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왔어요. 은은한 블론드 원두의 라떼, 고소한 흑임자 크림 폼을 올려 라이트한 고소함이 보이는 미니 콜라보 한정 바닐라 라떼. 아 바닐라 라떼구나.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맛있어. <놀람> 원래 일주일 운동으로 추천을 해서 색 교정과 체형 교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해요. <놀람> 별 문제 없을 거야. Thank <laughs> you. 아이좋아 음, 미미도 먹을 거야 뭐남자남다취향로 처음에 숨쉬기 니저데어가 사계절 투명이 음. 뒤에 보니와 아, 아, 아, 아, 너무 귀엽다 너네 음. 그럼 추억이 겹치 음. 그럼 나 갈수록 더 <웃음> 츄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먹고살기 위해서 저는 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의 일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어. 까고 싶어? 내손 잡봐봐 응토라에몬 같아 또 뺏겼네 야옹아 나 올래? 안나 올래? 응? 안나 올래? 오늘 점심은 크래미 유보초밥이랑 계란 후라이 두 개를 만들어 왔어요 เป่นขนมกันจ่ได้ไหนเล่าดีขาวแ้าแก้ววุขแก้ววุต้องขออะไรแผลที่มือเนี่ยน่าปวด 거야? 오실 거예요?